캣의 외형적 특징은 유연한 몸, 날카로운 이빨과 반사신경, 내장형 발톱과 같은 부분들이 프론트룸에 존재하는 모양에 합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확연한 차이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매우 작은 개체로 알려진 캣의 크기는 약 1cm로 모피는 앙고라 토끼의 솜털처럼 길고 복슬복슬한 것으로 보이며 실지하는 육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들을 목격한 방황자들 사이에선 마치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은 떠다니는 솜털로 인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각적 요소들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집중한다면 은밀하게 움직이는 캣을 몇볼 기회가 운 좋게 생길 수도 있으며 물리적인 접촉은 불가능하지만 방황자의 멘탈 케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캣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상호작용을 시도한다면 캣 역시 애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길들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캣들을 찾을 수 있는 백룸의 환경들은 숲과 정글 같이 인간무명이 침범하지 않은 곳들인데 더위나 추위 같은 위험 환경에서도 내성을 가지고 있어 방릉자는 서식지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생명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토에 발을 디린 방릉자를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캣돌로 인해 서식지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비상시가 아니라면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서식지 주변에서 추가 연구를 진행하던 방릉자에 의해 두 가지 변종을 밝혀내는 데 성공하지만 그 변종이 말 그대로 변이된 형태인지, 햇의먼 조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두그 변종은 모두 자연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첫 번째 변종인 네이처의 특징은 몸 주변으로 초록색의 안개를 동반하며, 눈동자 없는 흰색의 초록빛 안강은 무급자로 하여금 병의 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특이점으로는 그 그레인 플레인이라 불리는 곳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네이처가 밟은 주변 지형에서 풀을 자라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처는 조화로운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크게 경계할 필요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종인 스토미의 특징은 림자 같은 검은색의 털 주변으로 보라색을 띄고 있는 전기 입자를 동반하며 눈동자 없는 흰색의 보랏빛 안강은 네이처와 마찬가지로 경외심을 자극합니다. 특이점으로는 날씨 제어, 자연재해 생성 등 기상과 관련된 기이한 능력을 가졌고 부상을 입게 된다면 잠재력이 폭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스토미는 방영자들이 무아라든 간에 충격쓰지 않는 쿨한 매력을 지녔으나 사냥이나 전투 중에 가까이 근접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스토미가 전투 중 발산하는 정기 공격은 주변을 무작위로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만약 공격에 휩쓸린다면 정신적 혼란은 물론 큰 부상을 입어 죽음이라는 형태로 백룸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백룸에서 사랑스러운 작비 작은 고양이를 발견했다면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